사람들 새여사 4일차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날 맛이 납니다 새여사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더보기란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단차 카톡방에서 다같이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분위기 자체도 다같이 으쌰으쌰하고 화이팅하면서 이 모임을 끝까지 잘 유지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톡방의 분위기가 다 그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하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체력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힘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세워사 분들하고 단톡방에서 서로 응원해주고 화이팅하고 오늘은 작심3일에 대한 영상을 공유해주셨어요. 를 힘도 없고 작게나마 아침에 좋은 것들을 공유하니까 저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이 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조금은 특별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 아침 기상 모임 하면서 크게 느낀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더 와닿고 공감이 되고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조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가 자극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같이 힘들어하는 게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더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오전만큼은 밝은 자극이 약간의 어두운 자극보다는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좀 뿌듯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웃음> 저는 이제 요가를 다 끝냈습니다. 제가 아침에 독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책을 세권 빌렸어요. 제 브이로그 중에서 집 근처에서 책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 방법을 잘 써서 책을 잘 빌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빌린 책세권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마켓컬리 인사이트입니다. 이 책은 트렌드코리아 김남도 교수님이 쓴 책이고 김슬아 대표랑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마켓컬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책 정말 꼭 읽어보시길 강추왕추드려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읽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축의 전환입니다. 이 책은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선제적으로 개인으로서 대응해 나가면서 살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사게 된 책이고 어, 그리고 앞으로 이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해서 한번 사본 책이에요. 이것도 지금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부의 추월 차선의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를 샀어요.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물론 보면서 아, 나는 부의 추월 차선은 타기 힘든 사람이겠구나 생각은 했었는데 이 언스크립티드가 부의 추월 차선의 어떤 완결판이라고 하니까 좀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빌렸습니다. 이렇게 세 권을 1월달에 아주 잘 읽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할 일이 좀 있어요. 세여사 모임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매번 PPT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고 이쁘게 PPT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좋은 사이트를 알아냈는데 그 좋은 사이트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엄청 간단해요. 빠이 이거 진짜 유용한 거 같아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ppt 만드실 때 간단한 거 만드실 거면은 여기 네이버의 미리 캠퍼스 꼭 이용해보세요. 새여사 하면서 ppt는 다 여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모든 템플릿을 누르면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여기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죠. 이렇게 눌러서 이 템플릿으로 덮었으면 이렇게 뜹니다. 이 사진도 제가 따로 이미지 넣기 해서 쓸수 있고 여기 글씨도 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무료로 제공되는 템플릿이다 보니까 다운로드할 때 JPG, PNG, PDF, PPT 이렇게 있는데 이 PPT로 저장하게 되면 이원본과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JPG로 저장한 다음에 PPT에 붙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다이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아주 간단한 PPT 하기에는 디자인적인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예쁘게 잘할수 있더라고요. 이번 주차 PPT를 작성을 해볼게요. 이제 열일 했으니까 제가 평소에 인스타로 보던 샌드위치 해먹을 거예요. 잠봉베르라고 그 망원동에 있는 솔트하우스, 그러니까 소금집이라는 데서 파는 건데 전부터 엄청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햄을 주문해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동생이 카페에서 엄청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보다 훨씬 더 이런 빵 같은 걸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해준 대로 맨날 받아 먹는 언니예요. 근데 한식은 또 제가 더 잘해요. 먹어볼게요. 음, 엄청 담백하고 고소해요. 그리고 햄이 많이 짜진 않은데 살짝 짭조름해서 고짠 고짠 완전 맛있어요. 이거 아침 브런치로 먹기 너무 좋담. 진짜 꼭 먹어보세요. 소하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제 이 유튜브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 편집하는 김에 생각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영상을 편집할 때 영상 원본 파일들을 동기화 시켜야 됩니다. 아마 프리미어 처음 쓰시는 분들은 SD카드에 있는 원본 영상을 바로 이 프리미어 프로 창에 옮기고 그 원본 파일들로 편집을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파일이 떠요. 여기에 영상 원본을 다 옮기고 편집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편집의 노예가 되러 가볼게요. 안녕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편집을 해야 돼요. 아마 편집의 노예가 될것 같아요. 뭔가를 창조해내고 자신의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훨씬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뭔가를 창조해내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소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사람들이 이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창조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정말 어떤 날은 영상 업로드하면 정말 뻗기도 하고 눈이 빠질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성취감이 살짝 마약가도 같아서 계속 놓지 않고 만들어내고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또이 제가 느끼는 성취감을 극대화해주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독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럼 오늘도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 Bye.